만법길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무국 태극이요 텅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공적 영지 나누면 텅빈건 무국이랑 통하고요 영지는 태극이랑 통합니다 텅빈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린 근데 알아차릴 때 음양오행의 우주 진리를 품고 있잖아요. 여기가 우주가 돌아가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만법이 하나로는 만법은 이거죠 여기 이그 참나에서 나온 만법들, 참나에서 나온 공적영지에서 나온 만법들. 만법은 어디로 돌아가냐? 만법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면 공적영지고요. 공적영지는 어디로 돌아가냐? 뭐 합니까? 안에 품고 있는 음양오행의 진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도로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세요 우리가 놀고 있는 게 마음법이 귀일하는 소식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생각, 감정, 오감이 마음법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알아야죠. 참나자리로 돌아가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참나자리는 그럼 참나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다시 생각, 감정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수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마음법, 길일 일기, 하천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진공으로 돌아가고 진공은 묘유로 다시 나오고 묘유에 뿌리는 진공이고 진공의 작용이 묘유고 이거 알고 사느냐 이거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 하면 땡이고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그공적경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울고 웃고 있잖아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만 구공까지 안 가고 아공 법공만 알아도 만법 길일기하차 화두는 풀죠 그러니까 저 화두 풀면 덕공 견성을 하는 거예요. 공적형제에서 마음법이 나왔다. 그거는 알죠.